작년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사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작년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한국경제 이혜인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아파트 풍선효과 2021년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 역대 최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제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 연간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2019년을 보니까 6조 7,863억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0조 6,028억 원, 2021년도에는 13조 6,476억 원, 2006년 이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본문 기사 보시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가 총액이 아파트 풍선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오피스텔 시장이 투자처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2021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조 6476억 원 2020년도 1 0 6조 6,028억 원보다 28.7%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3년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피스텔 매매거래 총액은 모든 권역에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지난해 11조 1,526억 원 거래가 되면서 2020년보다 34.6%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방 광역시는 1조 6,561억 원 거래가 되면서 작년 대비 8.7% 증가했고 이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8,389억 원으로 역시 2020년 대비 5.7%가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을까?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가 적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늘었다라는 분석을 기사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에, 얘기했는데요. 맞죠?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일정 수익이 남겠구나라고 판단하면 이 월세 수익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실거주 목적으로도 구입을 합니다. 어,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는 대출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기에는 현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오피스텔을 많이 사냐면 이제 방두개 이상, 투룸 이상인 우리가 흔히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사실 아파텔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오피스텔이죠. 그런데 이제 방이 많다 보니까 정말 누가 아 이거는 오피스텔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딱 방만 보면 아파트와 거의 같거든요. 살기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이 거래 수요가 늘면서 거래 총액이 늘지 않았나 쉽고요. 어, 기사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세금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금에서 특히 이제 보유세 부분. 어, 사실 이런 오피스텔들은 보유세, 부, 보유세 부분에서 원칙을 따지면 세금적인 이득이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이 재산세와 정부세가 있죠. 근데 이 재산세에 있어서 이런 이제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어, 기사에는 그냥 단순하게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어, 실제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 재산세 과세 원칙은 토지와 건축물로 과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로. 헌데 이 세금은 실질과세, 현황과세가 원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과세가 됩니다. 헌데 정말 주거용도로 사,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판단 기준은 주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이나, 물론 사업자 등록은 임대 사업이겠죠? 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다는. 사업자 등록이나 아니면 취약, 또뭐 수도세, 전기세, 뭐 가스 사용,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주인이 자산세 현황의 변동신고, 그러니까 주택분으로 과세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신청하면 주택이 늘잖아요 한 개가 그럼 만약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히 이거를 주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해 버리면 주택이 두 개가 되면서 종부세 부분에서 주택이 늘어나 가지고 추가 세율 대상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겠죠 신고 안 하면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과연 실사가 나오느냐? 사실 이 부분은 뭐 정답이 없습니다만 제가 제자체 전화로 문의해봤을 때 실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불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유세 부분에서는 토지와 건물로 나오면 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주택 아닌 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보유세 부분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정부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부세 과세 원칙도 실질과세가 원칙이 맞죠. 현황과세. 그런데 이것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이정부세라는게이 재산세의 연장성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물로 과세시켜버리면 정부세도 토지와 건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세무사 쪽에서는 실사 나가서 주거를 사용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뭐 과세시킨다고 라 하는데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물로 과세가 되어버리면 정부세도 토지와 건물로 주택이 아닌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진말소나자동말소가 되면 말소 이후에 말소 이후에는 말소하기 전까지는 주택 임대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과세가 되지만 말소 후에는 다시 토지와 건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음, 따져보면 이 오피스텔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없이 월세 소득을 남길 수 있겠네 그리고 굳이 월세가 아니더라도 좀 위치가 좋아서 향후에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보거나 이런 걸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재산세와 종부세 언급드렸는데 이제 양도에서는 아,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섭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보유세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토지와 건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부세에서 빠졌으니까 내가 팔 때도 집이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양도에서는 이건 주택이 됩니다. 이거는 다 밝혀집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청약에 있어서도 어 장점은 있죠. 이제 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할 때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 자녀에게 하나씩 사주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이렇게 거래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거래 총액이 늘어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뭐막 사거나 아니면 분양받아도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피스텔 인기가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5년간 새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60만 호 이상 그래서 공급이 풍부한 상태다 거기다가 올해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된다 플러스 금리까지 올라가는 거고 를 예를 들었죠 맞습니다 공급 뭐 많죠 특히 60만 호 중에서 아마 대부분이 원룸일 거예요 어,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어, 투룸, 뭐, 쓰리룸 많이 짓지 못하는 이유가 다 수익 때문이죠. 우리가 방리담에라고 비싼 걸 적게 파는 것보다 싼걸 많이 파는 게 수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원룸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런 원룸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앞으로 이런 원룸이나, 어, 뭐 불량원룸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구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왕이면 여기서 가까운 것. 그리고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 오피스텔은 젊은 직장인, 그 중에 독신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 주변에 임차 수요를 따져보고 그런 젊은 직장이 인 많다라는 곳에 구입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 투룸 이상으로 넓은 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뽑는 오피스텔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조금 멀어도 주변에 임차 수요만 있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DSR 규제 강화나 금리 인상 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출이 더 줄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대출 상환 부담이나 그리고 구입 비용 구입 비용. 이 부담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 목적과 차익 목적을 좀 구분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익도 좋고 차익도 발생된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수익과 차익을 구분해서, 이제 차익이 발생된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서울 도심권, 그리고 도심권이 아니더라도, 음, 우리가 집주 근접 벌었는데, 그러니까, 어, 업무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직장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직장이 많은, 이제 그런 곳들은 차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오피스텔이 정말 차익을 발생시킨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파트만큼. 그래서, 이런 곳들로 가시면 좀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곳들은 뭐 여유 되시면 이제 뭐 대출 발생해서 월세 받아도 좋지만, 정 자금이 좀 부족하실 때는 전세 끼고 사두셨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 외지역들, 서울 외곽지역이나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매놀하는 지역들은 차익 발생을 합니다. 그 외지역들은 차익이 힘드니까 수익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차익보다는 수익 쪽에 맞춰진 지역들은 당연히 차익보다는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월세 수익도 적겠죠. 하지만 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따지면 이것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서울 지역보다 수도권의 수익률이 더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더 높은 지역들이. 그래서 이런 곳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대신에 차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파실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 내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팔아 가지고 차익 버는 거난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당장 매달 나한테 월세가 연금처럼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수익률이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굳이 비싸게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쪽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목적으로 보실 때는 음 차익 목적은 당연히 신축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 목적이라면 뭐 신축도 좋겠지만 구축도 나쁘진 않아요. 신축보다 더 저렴할 거니까. 물론 신축보다 월세는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역시 더 싸게 사니까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차익 목적일지 수익 목적일지 아니면 신축을 구입할지 구축 구입할지를 잘 따져보시고 구입하신다면 좋은 재테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 오피스텔 매매 거래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연 오피스텔을 막 사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음, 원룸과 투룸이상 그리고 신축, 구축, 서울, 수도권 이렇게 개략적으로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는 이제 뭐 대선도 있고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반드시 입지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는 정말 해당 오피스텔 그 주변의 입지는 반드시 분석하셔야 된다는 것. 본인이 조금 부족하실 때는 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더라도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음 정말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을 때참 좋은 걸 사신 분들이 있는 반면 참안 좋은 것만 구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